알겠어, 그럼. 만져보기만 거야. 무기, <웃음> 몰라. 응. 무기, 몰라, 무기, 몰라. 무기, 몰라, 무기, 몰라. 어 무기야, 몰지, 네. 모기야, 몰지 마. 그래. 무지? 아니야. 그러 무기야, 물지 마. 이렇게. 왜? 이쁘게 말해야 돼? 응. 왜? 무기는 물잖아 나쁘잖아. 괜찮 그렇게. 나빠 무기, 물지 마. 마. 마. 이렇게 화내야지. 안 돼. 물지 마. 모기가 네. 속상해 모기가 속상하다고? 애기 모기야 애기 모기야? 아니야 저분이 부르고 뚱뚱하던데 아닌데? 아니야 내가 보기엔 자랐어 작았었어? 모기가 윙한데 작게 찍었어 우리가 긁어서 이렇게 크게 된 거야 아 원래 애기 모기가 물었는데 긁어가지고 상체가 커져서 그런 거구나? 응아 엄마 모기가 뭔줄 알았지? 무기구나. 무기인데 응. 이거 엄마 안봐 와. 응. 잠깐만. 야, 혼내주면 엄마 무기가 와서 윙 물지. 아 진짜? 응. 애기 혼내주면 엄마 무기가 윙 물어? 응. 말해 주면. 네? 그래? 엄마가 딱 잡으면 잡아서 날려 버릴 건데. 아니야. 제발. 무기다. 좀 무기다. 무기야, 아리바 <웃음> 엄마가 보여줄 거는 이거야. 제주 용암수, 제주 용암수, 제주 용암수, 제주 용암수, 제주 용암수. 제주 용암수 미네랄 헨스윗. 왜 이거지? 이거는 누구야? <웃음> 누가? 음, 음, 이거는 몰라. 몰라 대리잖아. <웃음> 해리 아기 때. 용가용. 용가용. 이거 해리가 따라했었나 이거. 용가용. 모이가 하는 게더 웃겨? 맞아. 용가용. 네, 근데 이모님. 뭐야 이거? 수염이 났어. 빨기때네어 헤리 일찍 혼자 갔을 때 울었을 때 언니 보고 싶어서 너무 많이 보고 싶었다 <웃음> <웃음>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언니 좀 돼서 같이 갈 거야 에이, 맞아 <웃음> 응나 이거 아빠. 그때 너무 슬펐구나 <웃음> 귀엽다. 음난 아빠. 그냥... 날 기다렸으면 좋겠다. 왜이래할때누나한 베이비 체크. 너무 <웃음> <웃음> 귀엽다, 테리 <웃음> <페리. 웃음> 세움이 났어 <웃음> 김 이거 이렇게 울린 거 아니야? 어, 맞아 <웃음> 맞아, 어떻해 하지? 테리얘기때 <웃음> 너무 귀여웠지? 응.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기 뚱뚱쟁이 아니라? 눈사람인가? 귀엽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잡아 어머 받아 안녕안녕 <웃음> <웃음> 이제 내 노래 음, 그러면 해리너래에 뭐가 있을까 난난리보다 노래 더잘 부럽다 정말 응. 그러면 너무 귀여웠어 용용 그러지도 않았고 용가의 용도 테리. 그러지 않았고 용가 용도 그러지 않았고 용 그러지 않아. 그럼 그이 뭐라고 어 비밀이야. 너봐 이내 나오자. 잠깐만. 소리 거다. 응. 어릴 때. 이렇게 묻었어 u n n y 아빠 계속 고기를 주워 먹었었어. 너도 예쁘지? 응. 캐리보다. <웃음> 용가? 용 그러지도 않았지. 아무것다 응. 아니야. 나 여기 났을 때. 아주아 음. p 아주아 o 음. 아주 <웃음> 나아직도 o 리좋아 음. 아프면 좋아 음. 아프면 싫어 아프면 싫어 d o p 무기 나빠! 무기 나빠! 나 그래도 엄마가 와. 음. 그, 그래도 엄마 무기가 와. 바나나, 슈바지, 바냐, 바냐, 바 멈춰세지 테리. <웃음> 누군지 알아? 장, 장, 어? 장, 장, 장이리. 오, 버줘 응? 초밥이다. 이거 아, 아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아응 <웃음> <웃음> 언니 좋아해 언니 이렇게 좋아해 언니 이렇게 좋아해 항상 그랬었는데 해니가 언니 좋아해 언니 이렇게 좋아해 언니 좋아해 내가 넌진세나어이게 아니 어